7번 국도 맛집 마지막 편 오늘은 강릉에 위치한 대구머리찜 전문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브레이크 타임과 점심 시간을 살짝 피해서 방문했는데요. 낡은 가옥을 식당으로 개조한 흔적이 아주 역력히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쉴틈 없이 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쪽문은 다 뭐지? 그냥 일반 집이었는데 넓어가지고. 언뜻 봐도 방이 많은 대식구의 그 집이었나 봅니다. 옛날 집스러운 벽지와 천정이에요. 여기는 강릉입니다. <웃음> 옛 카나리아, 옛스러운 곳이에요. 대구 머리찜. <웃음> 내 머리 말고 대구 머리예요. 딱딱 만원 머리. 있다 있다 만원 머리. 응. 대구 머리 큰거다 아시죠? 밑반찬은 부실해 보이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숟가락도 인삼 숟가락. 인삼 숟가락. 어릴 때 쓰던 인삼 수저. 에피타이저로 맛있는 부추김치에 밥한 수저 먹었는데요. 이 응. 아, 너무 꿀맛이었어요 그래서... 우. <웃음> 배고파서 다들 밥부터. 도베기타에서 <웃음> 들어갑니다. 대구 머리찜이 양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리뷰에서 보면. 그래서 저도 어, 되게 진짜 거의 10년 만에 여기 오나? 그러니까. 비교를 그렇게 막 확실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의 맛이 아니면 약간 실망을할 수는 있습니다 yeah. 우와 대박 오고고고고고고 와. 네와 대박이죠 팥빙수 산이야? <웃음> 대구 머리찜 콩나물 산 <웃음> 아 감자 한 덩이 여기 감자 한 덩이 있는데 얼굴만 해요 산이 파르마 <웃음> <고마워요>. 파르마 <하름만. 웃음> 강원도라서 감자. 음, 특이 특이하게 찜에 해요. 감자 들어가는 거. <웃음> 여태 나왔는데. 그러니까. <웃음> 엄청난 비주얼에 감탄했습니다. 보면 마지막에 고기를 보시면 <웃음> 고기 잡. 들쳐가지고 응. 꺼내야 되는 거야. 어 떡도 있네. 응. 떡도 있고 알을 암이랑... 찾았는데 이게 무슨 알인지 모르겠어. 어누나 눈알 아니야? 누나인가 봐. <웃음> 지 모르겠어요 데 누달인가 봐 여기 콩나물이 이만큼 그 다음 이제 대구 고기 <웃음> 안 짜다 다른 데보다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맛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타입지. 저도 한입 <목소리> 음. 아 오랜만에 먹을까 너무 맛있다 이거 <목소리> 지금 너무 배워 <웃음> 음. <목소리> 이 맛이 그리웠습니다 이게 입이 음. 안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어 오입 어. 짧은 언니도 크게 한 수저 하네요 이거 <웃음> 아 이렇게. 괜찮네 근데 맵기 50% 했는데 크게 안 매운 거 같아 어 음. 칼칼한 매운맛입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콩나물을 좋아하거든 음. 찜 종류 이런 거 고기는 다제 거예요 이 에그 소리가 매콤칼칼하라고 대구 <웃음> 음, 살은 이게 아마 냉동일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게 뭐 찜이니까 원래 되게 부수, 부서지잖아요? 살이 요 음. 살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살짝 말린 것처럼 그죠? 음. 그렇게 음, 꼬덜꼬덜 음. 그리고 여기는 두부도 찜인데 엄청 크게 들어요. 강릉에서 <웃음> 두부가 빠지면 섭섭하죠. 그거 왜 삼겹줄 같아? 음. 강릉에초당두부 유명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두부를 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두부 반모가 들어갔어요. 두부 맛죠 아. 강원도 쪽 두부는 이따가 여기 농협 들려서 두부 사봐야겠다 언제나 실패가 없습니다 음. 음. 쫀득쫀득 꼬들꼬들? 음. 지금 나도 먹은 것도 진짜 그 대, 음. 개살같은개살같은 음. 음. 이게 아마 그 머리 쪽에 뿔살이나섭살이나 뭐 이런 쪽 살들이 쫙 갈라지고 음. 야들야들하고 맛있 음. 있는 부위가 많아서 이게 발라먹는데 귀찮은데 대구 같은 경우는 대가리가 이만하니까 그리고 갈라먹을 때도이가성비가좋은거 음. 셀프 비빔밥도 너무 맛있고요. 이거 안하려는데맹구안 보고 있니? 거안 나는데? 는데이 이거 안나는데 와나 옛날에 이거 감자 안 먹었는데 감자도 맛있네? 그렇지? 아감황도 감자라는 거 어휴 안 맛있다 이거. 포실포실 감자도 풍미를 더해줍니다 먹었던 대로 쫀득해 <웃음> <웃음> 이거 뼈를 아주 그냥 제주도 거기 편에서 대구 머리 반쪽인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이 국물 맛있어 음. 맛있는 거 이렇게 먹는지 알겠다 쩍쩍쩍쩍 먹는다. 맛있죠? 응. 뼈, 뼈 국물 되게 맛있어 뼈 국물 빨아먹는 그 맛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오는 응. 머리살 남들은 지금 대구 제철이라고 생질이 막 이런 거 먹는데 우리는 대구 머리를 먹으러 왔어 <웃음> 그것도 찜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집은 정말 최고예요 와, 콩나물 어. 숨있네 콩나물 밑에 커특 한 대구 머리살이 아유, 아유. 다시 한번더 부름배의 의욕에 차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유. 이 숨어진 걸 모르고 계속 열심히 위에 것만 따따 있는 것만 먹으잖아 이게 맞아. 한 점이에요. 딴, 짠 짠. 아우 뜨거. 내부인는 어떤지 모르겠어. 부이를 알아야 니까내껍데기많은 <웃음> 살이... 나는 알아요! <웃음>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웃음> 대구 뽈살 <볼탈. 웃음> 쫀득쫀득! 말랑말랑한 게뭐야 그거요? 젤라틴! 껍데기는 야들야들! 음. 야들. 아... 먹을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정말 젤라틴 같아, 말랑말랑해. 요 음. 젤라틴이에요. 음! 음. 이거는 끝맛에 점점 씹는 맛이 쫄깃쫄깃하고 젤리같으면서도 응, 응, 응. 쫄깃쫄깃해져서 응. 더좋은데 끝맛이. 음. 부위별로 씹는 맛이 있어요. 재밌는 대구머리 식감이 정말 재밌습니다. 어휴. 뼈도 이렇게 맛있는거야. 이 뼈를 먹으면 생태국물, 생태 생태탕이야. 아우 먹었던 뼈또 먹게 만드네 뼈 국물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아우 맛있어 <웃음> 이어서 짧은 여행 영상 이어집니다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댕댕이. 대한민국 정동 다음엔 정서진으로 갈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